도대체 뭘 맞은지 모르겠다 안 가르쳐 주시죠, 이번엔 이쪽이 효과가 훨씬 더잘 나고요 몰래 시술할 수 있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뻐지고 싶지만 병원 문턱이 너무 먼 당신 예뻐지고 싶지만 아직 의느님을 믿지 못하는 당신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여기는 리엔장 t v 의 랜선 상담소 안녕하세요 저는 리엔장 명동점 대표원장이자 오늘 1일 DJ를 맡게 된 김재우 원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하나가 도착했는데 어떤 고민이 있을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곧 있으면 저희 엄마 생신인데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결정장애가 와서 돈 문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답은 하나입니다 봉투에 돈 담아서 현금으로 드리는 거를 저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세요 얼마 전에 엄마가 모임을 갔다 오셔서는 슬쩍 친구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얼굴살이 확당겨졌다 도대체 뭘 맞은지 모르겠다 이거는 100% 주사 혹은 요즘 유행하는 레이저 시술을 받으신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일주일째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귀에서 피가 나올 지경이에요 저희 엄마가 좀 불독 같다고 해야 되나? 심술법처럼 좀 처지시긴 하셨는데 친구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를 바라시는 것 같고 제가 뭘 알아야죠 리프팅 종류가 엄청나게 많던데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 얼굴에 하는 거 이라 괜히 멍이나 부작용 같은 게 생길까봐 선뜻 이런 거 해드리겠다고 하기도 그렇고 실제로 부모님께 이런 선물들을 많이 하나요? 볼이나 눈두덩이 쳐질 땐뭘 맞는 게 좋을지 추천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격은 100만 원 이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이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효도시술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피부 처짐이나 불독살 보통 저희가 심술보라고 많이 부르는 부위 개선하려고 시술들 많이 하시는데 초음파 리프팅 레이저 장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울세라 그리고 슈링크가 있는데요. 멍이나 붓기가 없이 효과를 낼수 있는 최적의 장비인데요. 초음파 에너지를 일정 깊이에다가 쏴줍니다. 그러면 쏘는 그층의 피부, 근육, 지방들이 탄력 생겨요. 얘네가 열 에너지를 받으면서 콜라겐 재생도 동반하게 돼서 피부가 늘어져 있거나 처진 느낌이 좀 탄탄하게 잡아지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실 수 있습니다. 울세라하고 슈링크의 가장 큰 차이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에너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똑바로 나오는데 울세라는 이렇게 모아서 때리거든요. 그거에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픈 느낌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약하게 넓은 영역을 그냥 쏘는 느낌하고 하나 초점 맞춰서 거기를 그냥 확 조지는 느낌하고 효과가 얘를 계속 조지고 얘는 약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때리면 이쪽이 효과가 훨씬 더잘 나거든요 오 대신 얘는 에너지가 셀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어디에 때리는지를 꼭 보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실제 임상에서의 경험을 보면 슈링크하고 울세라는 유지기간하고 시술 간격이 슈링크 같은 경우는 한 달에서 세달 울세라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병원에 많이 방문하기 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그냥 티안 나게 원래 시술할 수 있는 걸로는 울세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절 에너지를 쏴줘야 되기 때문에 피부 두께라든지 지방 두께 같은 부분이 조금 중요하고 추천 대상은 얼굴 살이 조금 있으시고 살집이 이중턱이나 이런 신부볼 이런 쪽에 처짐 느낌이 많으신 분들이 확 잡히는 느낌이 훨씬 더 좋으시고 뭐 윤곽 수술이나 광대 수술을 하신 분들이 리프팅을 하려고 할때 울쎄라 같은 경우에는 뼈 손상을 없이 리프팅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얼굴 수술을 하신 분들에게도 레이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에 네. 따라서 팁을 바꾸고 턱선 위 라인하고 이중턱 라인에 보통 600샷 정도 추천드리고 얼굴 전체 이마 눈과 눈 밑까지 했을 때 1,200샷 정도 들어갔을 때가 가장 울쎄라 효과를 잘낼수 있다라고 추천드리는 샷 수거든요. 저희가 환자분들 대할 때 가격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보통 시작이 300에서 400 정도 샷을 추천을 드리고 환자분들 만족도를 봤을 때는 한 600샷 이상 얼굴에 쏴줬을 때가 가장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 카레 자분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턱 라인 그리고 심술포 쪽에 200샷 그리고 이중턱 쪽에 200샷 해서 그 정도 400샷 정도 추천드리면 가장 효과 잘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술 끝나고 젤 닦은 순간부터 화장하셔도 되고요 일상생활 바로 가능합니다 효과도 바로 느끼시고요 대신 얇게 들어가는 팁을 쓰면 이게 약간 피부가 부어올라요 그 자국은 3일 시술 받은 자국이 얇은 피부 눈가 눈밑 이마 이런 쪽에는 날수 있다 미국 FDA 승인받은 기계니까 전 세계에서 시술 횟수가 가장 많고 검증받은 기계라는 게 장점이고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될게 정품 팁을 쓰는지 정품 팁을 확인하는 방법은 믿을 만한 의사한테 시술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정품 시술을 받았을 때 울세라도 저희가 보증서를 드려요 이건 정품 울세라다 인증카드를 주는 병원에서 시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님의 선물로 현금이 가장 좋겠지만 보통 어머님들이 피부가 처지고 주름살 생기시는 게다 자식들 때문에 생기거든요 사연 주신 분은 어머님께 100만 원을 드리지 말고요 젊음을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연자분 고민이 조금은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인 만큼 선물 받으셨을 때 친구분들한테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시술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외에도 뷰티 사연에 고민되시는 분들 혹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아래 주소나 댓글로 사연이나 사진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랜선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랜선 상담소 끝!